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상품 알려주는 공대남자 화공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줄 제품은 베제사이데알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클렌징폼이랑 그 다음에 두가지 앰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거예요 일단 이, 이,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베제사이데알 이라는 이 브랜드는 어 에스테틱 브랜드라고 해요 에스테틱 브랜드고 이 제품을 제가 클렌징 폼과 앰플 요두 개를 사용해 보았는데 전반적인 느낌으로는 수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분을 공급을 잘해주고 그거를 유지를 엄청 진짜 잘 시켜주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렌징 폼을 나중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먼저 이 앰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일단은 에스테틱 브랜드고 굉장히 약간 가격이 있는 제품이라 그런지 용기와 사용 그런 거를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되게 고급스럽죠? 그리고 나서 이 안에 제품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제형은 약간 물 같은 앰플이에요. 그래서 답답함이 없는 앰플이고요. 위에 보시면 스포이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눌러서 쓰는 그런 용기에 나왔어요. 그리고 병 같은 경우는 유리병에 나와 있는 제품이고요. 사실상 저도 화장품을 볼때 용기에도 관심을 좀 가지거든요. 그중에서도 이왕이면 유리병에 든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사용하다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라던가 그런게 있는데 이 제품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유리병에 나와있고 요거를 이렇게 돌린 다음에 눌러서 요 끝부분을 눌러서 펌핑이 돼요 펌핑이 되면 이렇게 하면 요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때는 다시 요걸 눌러서 하면 이렇게 나오는 그러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런 스포이드 케이스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근데 이 제품을 쓰면서 또 한번 약간 감탄? 아닌 감탄을 한게 뭐, 무엇이냐면 이 스포이드 혹시 제품을 써보실 때 그런 적 있으세요? 스포이드를 이렇게 사용을 했더니 스포이드에 들어갔어요 일단 내용물이 근데 이걸 이제 써서 꺼내서 쓰려고 하서 누르려고 하는데, 나는 누르지도 않았는데, 이 겉에 있죠. 이 겉에 제품, 유리, 요 스포이드 주변에 제품이 묻어서 누르지도 않았는데, 요, 여기에 제품이 먼저 쭈루루룩 내려와서 톡톡톡톡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 스포이드를 사용하는 의미가 없죠. 이거는 내가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갖다 대서 쓰고 하려고 한 건데, 이미 딱! 넣었다가 뺐더니 이게 막 주변이 흘러나오면은 제품 낭비도 심하고 스포이드 사용하는 의미가 없죠 근데 이 제품은 요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어 실리콘같이 이렇게 마개같은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서 이 스포이드를 뺄때 스포이드를 넣었다가 뺄때 여기 유리병 있는 묻어있는게 깔끔하게 안 나오게끔 이 안에서 싹 한번 걸러지게끔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묻어서 흘러내릴 염려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냥 여기에 펌핑하는 거 그대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기 자체도 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제품 같고요 제형 같은 경우는 앰플이에요 세럼이 아니라 앰플인데 이렇게 그냥 흘러내리는 앰플이에요 왜 앰플을 강조하냐면 세럼에 비해서 앰플이 약간 더 유효성분과 그러한 농도가 집중되어 있는 건 <웃음> 제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그냥 물 같은 제형이에요 물 같은 제형인데 신기하게 정말 신기하게 이게 음, 수분을 공급을 일단 해 주잖아요. 그다음에 그걸 유지도 굉장히 잘 시켜 줘요. 저 같은 경우는 게다가 피부가 건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안을 하고 토너하고 뭐 에센스류 바르고 크림 같은 거를 적어도 가볍든 무겁든 바르는 편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날씨도 덥고 해서 제가 요 앰플로만 살짝 끝을 내 봤는데 이것만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조함이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바를 때는 가벼운 듯 한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도 피부가 당기거나 혹은 수분이 부족하다는 느낌? 그런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베제사이 레알이라는 이 브랜드는 수분공급과 지속면에서는 정말 뛰어난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걸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모이스처라인이에요 모이스처라인이라서 제가 꾸준히 사용했는데 어, 굉장히 저같은 경우는 아낌없이 그냥 쓰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음, 별로 쓴 흔적이 없죠 많이 티가 안나네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리고 이, 제풀, 이 앰플 같은 경우는 퓨리파잉 앰플이에요 그래서 약간 티트리 함유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지성 피부에 어울리는 앰플이고 또한 트러블이라던가 여드름 피부에 어울리는 앰플이에요. 근데 지성 피부 역시 수부지라고 해서 수분 부족형 지성들도 많잖아요. 거기에 또 좋은 게 이게 제가 전에 브랜드 전반적인 얘기를 할때 뭐라 그랬죠? 수분을 공급시켜주고 유지시켜준데 굉장히 탁월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렇게 펌핑하고 짜서 쓰면 은 이렇게 물처럼 떨어지고 제형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 퓨리파잉 앰플이 약간 더물 같아요 약간 더물 같고 이 앰플 같은 경우는 약간 유명한 게 이 앰플 시리즈가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레이어드 그러니까 이걸 먼저 바르고 이걸 먼저 바르고 이렇게 두개 정도 택해서 겹겹이 쌓아주는 방식으로 쓰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아쿠아 모이스처 앰플 위주로 썼고 이 퓨리파잉 앰플 같은 경우는 약간 더 가볍다 보니까 가끔씩 이걸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모이스처 아쿠아 이거를 위에 레이어드해서 발랐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촉촉하면서 예딱 마저 떨어지더라고요. 위에 뭐 크림이나 이런 걸안 발라도 충분히 보습이 정말 되는 그러한 약간 신기한 예,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전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로 약간 수분 공급과 지속력 하나만은 정말 뛰어나요. 뛰어나요. 그리고 이 앰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클렌징 폼 같은 경우도 살짝 좀 신기하거든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형도 짜도 보여드리면 그냥 이런 제형이에요. 클렌징 폼. 그냥 흰색의 밀, 뭐랄까, 클렌징? 폼인데 약간 이렇게 액체 같은 클렌징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클렌징 이클렌이왜 어 여성분들 화장하시고 오일 이렇게 바르시잖아요. 그럼 오일이 약간 좀 답답하게 막을 씌워주듯이 이렇게 쫙 발리잖아요. 이 클렌징폼이 좀 그래요. 처음에 사용할 때막 손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약간 막을 좀 씌워주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오일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문지르고 나서 헹궈낼 때는 또 거품으로 막 일어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헹궈져요 근데 헹궈질 때는 또 클렌징 폼 같은 그런 깨끗한 느낌이 남아요 근데 사용 후에는 다시 유분과 수분이 적절하게 남아요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이 적당히 하면은 클렌징 오일로 1차 클렌징 하시고 그 다음에 폼클렌징으로 2차 클렌징 하라고 하시, 하잖아요 근데 진짜 여태까지 제가 이런 언급을 한 클렌징폼은 없었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짜서 얼굴에 문질렀을 때 밀착이 진짜 잘 돼서 클렌징 오일 폼 따로 할 필요 없이 이거 하나로 정말 깨끗하게 지워져요 그리고 나서 유수분 밸런스도 딱 남고 그래서 크림 제형인데 뭔가 딱 남길건 남으면서 지울건 지우고 또 첫느낌은 오일같은데 끝느낌은 폼클렌저로 거품으로 깔끔하게 떨어지 그런 정말 약간 표현하기 힘든 그런 유해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약간 좀 생소하지만 베제사이 대알 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두가지 제품만 소개해 드렸는데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뷰티 프로그램이라던가 이것저것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앰플 같은 경우는 레이어드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좀 유명하기도 하고 특히나 이 클렌징폼 같은 경우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공동 구매도 하고 이것저것 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라인은 건성, 극건성, 그리고 피부과 시술하시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해주는 그런 에스테틱 브랜드의 앰플과 클렌징 폼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의 전반적인 느낌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보습과 수분 공급 그리고 그거의 유지를 정말 포커싱하고 잘 맞춘 제품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베제사이베알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저는 또 다음에 가는 영상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좋으셨다면 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